0.2 담지 말고 장바구니에 실천이 늘어날수록 CO2는 줄어듭니다. 공익광고 협의회. 부산 99.9, 기장 양산 96.3, 창원 102.5, 진주 105.5, 거창 106.7 메가헤르츠.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. 친구야, 한번 없이 7979-7979 친구네 대리운전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.